이큰털어입니다 아네 오늘은 제가 어 이제 요즘에 그막걸리 꽂혀가지고 <웃음> 막걸리를 마시면서 음주 방송할까봐 <웃음> 음주 방송할까봐요. 어? 아, 술이 약해서 많이 못 먹어 딱한 잔만 마시면서 할게요. 어, 여러분하고 같이 한잔 기울인다 생각하고 음. 오늘의 주제는요. 어, 이제 재회나 어떠한 그 뭐지 뭐 부셔버릴 거야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한한 한 일주일 했나요? 열흘 했나요? 어. 이제는 또 달달한 걸또 해줘야지 어, 여러분들. 너 달달한 거 기다리신 분도 있잖아? 이게, 이게 재미로 보는 거잖아요. 재미로 보는 거니까. 이제, 이제 턴을 바꿀 때가 있겠지. 음. 자, 게임 체인지를 해야죠. 음. 자,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냐고요? 음, 주제는요, 나를 미친 듯 지켜주고 싶어서, 내 주변을 만돌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어, 있다면 몇 명? 어, 나는 관심이 없지만 어, 이게 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주변에 나를 지켜주고 싶어서 몸살 난 사람 미치겠는 거지 한마디로 그런 사람이 있다면 몇 명인가 라는 거죠 음, 잘 뽑아주세요 저도 이게 카드가 나온 대로 리딩하는 거라 어, 인기 폭발이면 좋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아무튼 카드 골라놨습니다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 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다 고르셨다면 저는 1번 카드부터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일번 카드를 뽑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를 그냥 그냥도 아니야나 어, 그냥 미친 듯이 미친 듯이 지켜주고 싶어서 음, 내 주변을 맴돌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있다면 몇 명일까요? 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미친 듯 그냥 아냐 그 <웃음> 네, 재미로 보는 거니까 그냥 내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는 셈 칩시다 우리 자 어디 보아요 네 여기는 진짜 오마이 오마이가 이게 뭐지요? 오, 막 이게, 이게 이건 여기는 진짜 있는 것 같은데. 음, 미친 듯 지켜주고 싶은 사람이 있네요. 조금, 음, 여러분 이거 알잖아. 보이죠? 그냥 딱 액면으로, 액면으로 딱 보여. 근데 이게 뭐지? 음, 이게 다 여러분인가? 이 사람을 지켜주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었던 건가? <웃음> 음, 뭐 그럴 수 있지.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선생님 기분 나빠요. 내가 아니고 딴 사람도 또 있는 건가요? 라고 한다면 글쎄, 어, 왜 그러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선을 봐. 그러면 선을 갖다가 1, 2, 3, 4 이렇게 보잖아요. 어,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뭐 이제 좁혀 나가는 거지. 좁혀 나가는 거지. 그냥 재미로 봅시다. 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면 아, 어, 그 주변에 혹시 그런 사람 있어요? 성격이, 어, 남자다워. 남자답지만, 아 그니까, 남자다우면서도, 뭐, 그 뭐지? 안 잡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 근데 얘는 좀 남자다, 남자다우면서도 좀 잡혀. 어, 잡힐 때는, 어, 좀 잡혀질 줄 아는 남자? 어, 멋있네요. 음. 뭐 맛있냐고요? 아까 그랬잖아, 막걸리. 음, 시원해. 맛있다. 음. 그런 남자가 주변에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음. 이 사람은, 어, 자기 그 하는 일도, 이 사람은 그냥 에너지가 넘쳐요. 음, 에너지가 넘치고, 음. 그렇지만,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자기가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자기 이런 넘치는 에너지를 갖다가 어느 정도 컨트롤 해줄 사람을 찾고 있는 게 아닌가? 음, 그런 것 같아요. 음. 음 이제 매번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이 사람이 좀 그런 것 같아 뭐가 그런 것 같냐면 이 사람이 너무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어, 주변에서 그러지 않았을까 어, 어떻게냐면은 어. 어쩌면 그럴 수이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상대방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 그럴 수 있냐라고 하면 어 어쩌면 여러분도 이 사람을 처음 봤을 때 그냥 어, 어느 정도 호감은 느끼지만 그렇다고 딱히 내가 어, 딱히 이 사람을 선뜻 선뜻 어, 선택하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알아 나가다가 보면은 어, 자꾸 이게 어그러지고 어그러지고 그랬었던 게 아닌가 응. 그래서 될듯될듯 달뜯 하다가도 안 됐다라고 봐 내가 있잖아 에너지가 넘친다고 이게 좋게 말하니까 에너지가 넘치고 남자답고 실질적으로 남자다워요 그렇지만 너무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선 조금 감당하기가 지감당하 힘들지 않았을까 음, 그런 느낌이 비춰진다 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음, 여러분도 아는 사람이게 아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아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 어, 만약에 주변에 있는 사람도 아니다 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자, 주, 어,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 라고 어, 해석하면 될것 같아요 음, 그 위로보포춘이요 어떤 운명이다 너는 내 운명이다 라고 하기에는 아직 뭔가가 안 나왔어 음, 너는 내 운명이다 하기에는 뭐가 안 나왔어 왜냐하면 이 운명의 수레바기를 보면 뭐 운명에다 어쩌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어, 지속적으로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 그러나 항상 아쉽게, 어, 아쉽게도 자꾸 그게 불발이 되는 게 아닌가. 음, 성격이 너무 쎄. 그리고 이 사람이, 근데 이게 둘 중에 어느 게 여러분인지 어느 게 여러분인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두 사람을 사이에다 놓고서. 조금, 음, 고르고 있는 게 아닌가? 왜 그랬냐면은, 어, 이 사람이 그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은, 어, 본인처럼, 어,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한 사람은, 어, 에너지가 넘친다기 보다는 자기만의 세상에 조금 강한 사람이다? 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둘중 어느를, 어느 누구의, 어느 누구를 고를까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둘다안 되는 것 같은 느낌? 음, 둘다안 된다라고 봐요. 다야 그렇겠습니까? 음. 아니면 이런 것일 수도 있지. 여러분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에너지풀하지만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만의 어떤 독특한 어, 색, 색을 가지고 있다? 어, 활대를 보이지만 어,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 여러분만의 세상을 어, 독특한 세상을 갖고 있다라고 보는 거지. 만약에 이 사람이 두 명이 아니다라고 본다면. 그러니까 이게 외적으로 비쳐지는 성격, 이게 내면적인 성격이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죠. 음. 자, 그래서 이 사람 아, 왜요라고 한다면 이게 약간 좀 이게 왜 이런 이런 이런 카드가 이렇게 많이 나오지? 음 왜요 라고 한다면 소드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 좋은 현상은 아니죠 음, 좋은 현상은 아니고 어쩌면 이 사람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야 뭐가 그럴 수 있냐 라고 하면은 어이 사람이 어쩌면은 여자 경험이 노련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봐요. 어 노련하지 않다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내가 아까도 이 사람이 에너지 풀하다 그랬잖아요. 너무 에너지가 넘치다가 보니까 음, 음 아쉽게도 안 된다거나 아니면 음, 오히려 그런 거 있잖아요. 팔랑기 그래서 본인이 어 어, 본인이 조금 사람들한테 많은 데미지를 입은 게 아닌가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은요 어떤 현실적인 그런 어, 거를 갖다가 그이 지금 여기 보니, 이 카드를 보면요 쌍방이다 어느 정도 나이가 있다라고 봐 그러면은 어, 누군가 내 이상형을 고를 적에는 좀 현실적인 것을 봐야 되는데 약간 비현실적인 거를 보는 게 아닌가 음, 그렇기 때문에 계속 자, 자기의 짝을 갖다가 찾지 못하고, 음, 어떻게 보면은, 음, 그러다 보니까 지도 당하는 거지. 어, 지라고 해서 죄송해요. 정정할게 그래서 자기도 당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음, 그리고, 어, 자, 자기의 이런 성격을 갖다가, 옛날에는 너무 솔직하게 말했기 때문에, 어, 뭐, 일이 제대로 안 됐다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자기를 갖다가 감추려고 들겠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너무 다혈질인 건 감추려고 두는 거지. 어, 근데이 사람이 어쩌면요. 다혈질이면서도 약간 입이 걸을 수 있어요. 음, 입이 걸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됐을 수도 있고. 어, 둘중 하나야. 팔랑기나 이런 거에서 아니면 연애경험이 적어서 계속 채웠다거나. 아쉽게도 채웠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너무 다혈질이어서 말을 갖다가 제대로 걸리지 못해서 말실수로 인해서 어 말실수로 인해서 계속 어떤 연애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싶어요. 음이 사람도 고민을 하는 것같아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두 사람을 넣고 고르는 것 같아요. 아니 불 골라 고르기는 뭐뭐두사람이뭐이 사람을 좋다 그런 것도 아닌데 여러분 이 사람 좋다 그랬어요? 그것도 아니잖아. 자기가 주변을 맨돌지막 뭐, 지켜주고 싶어 갖고 막 어, 주제가 그거 주제가 그렇잖아요. 지켜주고 싶어 갖고 그것도 미치도록. 그러면서 뭘 골라 고르기는 응, 고른다고 나와. 그러니까 나는 이게 어쩌면 두 사람일 수도 있고 어쩌면 한 사람일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내면 외면. 어, 그런 아니, 외면 내면 소리. 근데 이거 봤을 적에 이게 두 사람일 확률이 조금 더 높겠네. 음 이렇게 지키면은 그 누구도 오케이 하지 않지. 나 같아도 싫다 그러겠네. 이걸 안다면은. 음 그런 것 같아요. 음이 사람이 고민에 들어갔다라고 봐요 누구를 갖다 미치도록 지켜줄까? 어. 근데 여러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카드가 두 개가 나와서. 암튼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격을 알 알고 있을 테니까, 어 만약에, 어 에너지가 넘친다, 그러면 여러분이고. 아니요, 저는 저만의 세계가 확실해요. 전 그렇게 에너지가 넘치지 않아요. 저는 생각, 어, 저는 행동에 앞서서 생각을 더 먼저 해요. 라고 하신다면은 후자 쪽이에요. 음, 암튼. 이거 조금 기분 나쁘다. <웃음> 뭐, 여러분이 이 사람을 좋다 그런 것도 아닌데, 혼자서 꿈에다 색칠을 하네? 음, 좋다 그런 것도 아닌데. 이 사람은요, 어 별로 이, 이 여러분은 이 사람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라고 하니까 음, 그냥 인간적으로 어느 정도 아는 거는 괜찮지만 인간적으로 아는 건 괜찮지만. 이 사람한테 어떤 애정을 주기에는 조금 뭐랄까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봐요 아쉬운 부분 그게 무슨 부분이냐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자기가 생각한 걸 너무 그냥 밀고 나간다 그래야 되나 상대방을 갖다 고려하는 게 조금 적고 상대방이 이렇게 만약에 어떠한 데이트 약속이나 뭔가 이렇게 잡으려면 어, 그대의 시간은 어떠하오 라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어그 7시까지 오세요 막 이러면 아 내가 7시에 무슨 일이 어떻게 있을 줄 알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상대방을 배려하는게 적은게 적은 아닌가 음 흠. 음. 소리 때문에 아무튼 그냥 계속 리딩 할게요 이어서 음 소리 때문에 잠깐 중단했는데 이 사람이 그러기 때문에 다들 어~ 처음에는 어~ 혼남형이다 그랬다가 뭐~ 생긴 게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떠나서 이 사람이 좀 시원시원하고 에너지가 넘치니까 어~ 혼남형이다 상남자다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다가 다들 이~ 조금 좀 얘기하다 보면 어~ 실망을 하고서 그냥 아, 아닌갑다 하고 돌아서는 게 아닌가? 음, 그렇게 보여요. 이 사람은 말로는 자기를 갖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어, 어, 좀 이렇게 잡아주고 이런 사람을 너무 넘치니까, 잡아주는 사람을 원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과연 쉬운 일일까? 음, 왜냐면 좀, 개 중에는 조금 말이 거칠은 사람도 있다라는 거지. 근데, 그게, 음, 그게, 이게, 그, 뭐 거칠고 싶어서 거친 게 아니라 유독 뭐 예를 들어서 운전하다가 막 보통 땐 괜찮은데, 뭐, 운전할 때 막, 뿔뿔 막, 이러창 밖으로 머리 휘휙내밀고 야, 나 삐리리삐리리, 삐리리 이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줄술적에, 빨리빨리 안 하면, 아, 이거 진짜, 뭐, 이, 응, 응, 대한민국에서, 시간은 뭐, 어쩌고저쩌고인데, 막, 이럴, 이럴 수도 있고, 멀쩡해 보이다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응. 어, 그러고서, 만약에, 그, 그런 거 있잖아. 운전을 하는데, 옆에 사람이 깜빡이 안 켜고 들어왔어. 그러면은, 아, 조금, 아, 위험하게, 이러면서 그냥 조금 자리를 이렇게 피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은 그냥 바짝 붙어가가지고, 보복 운전 같은 거. <웃음> 그럴, 개 중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 그니까, 러 지금 이 카드 보는 사람이 그럴 거야. 선생님, 그건 미친 듯이 지켜주고 싶은 게 아니라, 그건 그냥 미친놈 아니에요. 이런, 이런 사람 있을 것 같아. 왜냐 저번에도 그랬거든요. 그건 그냥 미친놈인데요. 하고. 다야 그렇겠습니까? 어, 조금 심한 사람은 그렇다 이거지. 어, 그리고 자기가 자꾸 이, 이런 그 거칠은 성격 때문에 어, 좀 다듬어지지 않았다고 봐야지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성격 때문에 자꾸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이 그래도 조금 자기 성격을 갖다가, 어, 조금씩 이제 포장한다 라고 봐요. 어, 포장한다. 근데 솔직히 포장으로 성, 성격을 갖다가 이걸 가릴 수 있나? 어, 어떤 한 부분에서 확 뛰어, 뛰쳐나올 수도 있을 텐데. 어디 봅시다. 내가 봤을 때 여러분은 이 사람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 어, 선생자 누군지 알아요. 어, 그럴 거야. 선생 <웃음> 선생자 선생님 <저> 누군지 알아요. <웃음> 그럴, 응 어, 그럴 것 같아. 음. 왜냐면 이 정도 캐릭터면 모를 수가 없어. 아유씨. <웃음> 그리고 또 하나 예, 이게 만약에 다른 사람이 아니면 또한 사람이 있다 주변에. 어, 예, 지금 있다면 몇 명이잖아요. 어, 한 사람은 어. 별을 좋아하는 사람, 어, 갑자기 별, 음, 별을 좋아하고, 음, 조금 나름대로 어, 별을 좋아하고, 또한 어떤 스킨십을 참 좋아하는 사람, 음, 스킨십을 좋아하는 사람, 별하고 스킨십이 굉장히 어, 대조가 되는데, 어, 이게 어떤 거냐 하면요, 어, 자기야, 별이 아름답지 않아. 하면서 이렇게 무드 잡다가, 슥, 스킨십으로 씩 넘어가는 거죠 스킨십을 참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응. 별은 핑계고. 근데 만약에 거, 거절했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난리 나는 거야. 뭐가 난리? 어, 복수 바로 응징에 들어가는 거지. 삐진다거나, 막 그런다는 거예요. 응, 그런 사람도 있다.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주기적으로 어떠한 어, 뭐 로맨틱하고 달달한 말을 했을 수도 있겠는데, 아니면 어, 주기적으로 여러분한테 어떠한 그런 뉘앙스를 풍겼을 수도 있어요. 어떤 뉘앙스? 음, 우리 저기 뜨밤 보낼까? 뭐 이런 뉘앙스. 음. 시작은 별이지만 엔딩은 어, 뜨밤이에요 어, 그런 사람도 있겠다 싶어 여러분들이 인기인가요 맞아요 음, 맞아요 이 사람 이 사람이, 어, 맞아요. 목적은 뜨밤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다. 근데 그 사람이 저를 좋아하는 건가요? 라고 어, 말, 한다면은 글쎄, 그 사람 말은 믿지 마세요. 왜 그랬냐면요. 어, 어, 반 이상이 뻥일 수 있어요.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사랑은요. 배려거든? 근데 이 사람의 목적은 뜨밤인 경우가 많으니까. 음, 근데, 어 거짓말은 했긴 했지만 완전히 어, 뻥은 아니 거짓말이나 뻥은 치기는 쳤지만 그런 것 같아 여러분이 이 사람의 제안을 한한두 번쯤은 거절한 것 같아요. 거절을 했 거절을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한테 마음이 남아 있다라고 봐. 처음에는 이 사람이 뜨밤을 원했던 건 사실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 뭐. 여러분에 대한 마음도 조금씩 생겨난다. 어. 그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거절하면 자존심도 상하긴 상하지만 자꾸 생각나잖아. 그것처럼 한번 거절당해서 자존심이 상하긴 했지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음. 근데 나는 그 여러분 뭐이 어, 뭐이 사람하고 어떻게 뭐, 뭐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말은 안하겠고 <웃음> 마음이 없다 라고 하면은 말을 해주고 왜요 라고 하면은 은요 어디 봅시다 어, 말을 해야겠다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이 이 사람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 이 사람하고 가게 되면 조금 힘들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사람이 처음에는 되게 부드럽고 젠틀해 보이고 그럴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보이는 거에 비해서는 속이 조금 좁다 그래야 되나 음, 속이 좁아서 잘 삐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섭섭하게 하면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받고 여러분들 갖다가 완전히 속을 갖다가 있는대로 태울 사람이야 어, 그래 그래 어,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선생님 저 그래서 헤어졌어요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음. 그니까, 만약에 주변에 달달한 사람이 있다. 그런데 잘 삐진다.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 사람이다. 라는 거죠. 여기는, 1번 카드는, 어, 최소 2명이에요. 어, 최소 보이는 게두 명이에요. 한명더 있긴 하는데 그 사람은 글쎄 음, 그 사람이 어쩌면 이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은 처음에는 여러분한테 다가갔다가 어, 다가가가지고 어, 어떤 달달한 말로 일단은 그렇잖아. 유, 여러분들을 갔다가 귀를 어, 갔다가 솔깃하게 했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기승절보다 어, 어떤 육체적인 관계로 자꾸 자기를 몰고 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삐져가지고 음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있잖아. 자꾸 놓친 고기에 대한 미련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어, 이 사람하고도 안 된다라고 봐요. 음. 그럼 선생님 결정적으로 그럼 누군가요라고 하면은 아직은 어, 여러분들을 미친 듯이 지켜주고 싶은 사람은 주변에 있, 있을 수는 있겠으나 여러분들이 그 지킴을 받고 싶다라는 마음은 안 나온다라고 봐요. 음. 그냥 즐기세요. 이러다 말겠지. 어. <웃음> 이것도 좋은 거 아닌가요? 물론 싫을 수 있어. 선생님 정말 정, 정말 아우 짜증 나요.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이것도 한때예요. 뭐,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향기가 매력적이다라는 뜻이야. 어, 꽃이 피었는데 벌이 날지 않으면 그 꽃은 향기가 없다는 건데, 아니, 그렇습니까? 어, 그래도 나, 내가 좋다고 날라드는 사람이 있는 게좀 어, 좋고, 내, 내 자부심 뿜뿜 하잖아. 어, 난 역시 안 죽었어. 뭐 이런 거. 암튼, 1번 카드 최소 2명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에는 어 별로 그다 흡족하지 않겠다 어 둘다 그저 그렇다 왜 그러냐면 개성이 너무너무 뚜렷하다 라고 봐 근데 뚜렷해도 좋은 쪽으로 뚜렷하면, 여자를 갖다가 편안하게 해주는 쪽으로 뚜렷하면, 어, 저는, 어, 괜찮은데 한번 사귀어보세요. 그럴 텐데, 그거는 아닌 듯 싶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더 잘할 것 같아. 자, 1번 카드,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구독, 좋아요, 플리스. 네 2번 카드를 뽑아보아 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를 미친 듯 지켜주고 싶어서 어, 내 주변을 맴돌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있다면 몇 명? 몇 명인가 어디 봅시다 음 여기는 오 굉장히 신속하게 달려오는데 어, 빛의 속도로 어, 그런 것 같아요 음. 일단은 액면으로 보이는 카드는 긍정적이다라고 봐요. 음, 여러분의 마음을 얻고 싶어서 이 사람이 자기가 할수 있는 것은 뭐든지 다하는게 아닌가. 그 사람은 어떤데요? 라고 하면 좀 괜찮다라고 봐요. 음, 어, 조금 뭐랄까 권위적이고 어, 어, 이거 카드 그냥 그냥 액면 그대로 교과서대로 말하면 권위적이다. 권위적이고 어, 음, 어, 항상 자기, 어,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 노력하는 사람이다, 라고 봐요. 음. 자기를 노력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요, 제주도 많을 수 있어요. 제주도 많을 수 있다, 라고 봐. 음. 이게 뭘까요? 이 사람은 여러분, 이 사람은 여, 꼭 여러분이라고 어, 하기도 좀 그런 게 무슨 뜻이냐라면, 이 사람이 원하는 거는요, 어 결혼할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닌가 싶어 음? 아니면 음, 그런 게 아니라면 이 사람이 공중된 사람이라든가 어, 누가 봐도 어, 반듯한 사람이라든가 뭐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음, 여러분 곁에 있는 게아닌가어 만약에 여러분을 미친 듯 지켜주고 싶은 게 아니라면 이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그치 주제가 어, 이 사람이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 거야 왜 그런데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다가오는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닌가 음 그런 것 같아요 방향을 제대로 못 잡는다 왜요 라고 하면요 아, 어, 그래서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나온 걸로 봐서는, 음, 이 사람이 여러분의, 그러니까 이 사람, 여러분이 이 사람의, 어떠한 이상형이 아닌가? 음, 이 사람이 꿈꿨던 사람, 어, 저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어떠한 희망, 어, 기대가 있다라고 봐요.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다가올 수도 있겠네요. 다는, 다야 그렇겠습니까? 많은. 이 카드를 몇 명이 뽑을지 모르겠지만, 음, 다야 그렇겠습니까? 아, 어, 다가가려고 한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다가가기는 살짝 두려움도 있겠다라고 봐요.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 어그 사람 참 괜찮고 어 굉장히 능력도 있고 남자가 봐도 되게 괜찮은 사람이야라고 말할 수 있는데 본인은 음 뭔가 새로 시작하는데 약간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음이 사람이 과거에 그냥 이 사람이 연애를 갖다 다 잘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음, 여자의 마음을 잘 알고 이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그냥 음, 될듯될듯 될 하다가 안 되고 될, 자기는 굉장히 고도의 어떠한 그 이성적인 사고 방식을 갖고 갔다고 하, 하지만 그게 제대로 안 됐었던 게 아닌가. 음. 그래서 어, 그리고 이 사람의 사랑의 상태도 조금 있고 과거에 그랬던 기억 때문에 이 사람이 쉽게 어, 다가갈 수가 없겠다 그리고 이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는요 굉장히 여유 있, 여유로워 있여유 보인다라고 봐요 그리고 다가가기 쉽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한다라는 거지 여러분이요 그렇게 다가가기 뭐 어렵고 그런 사람은 아닌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좀 다가가기 힘든 게 아닌가?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또 여러분한테 살갑게 대해주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라고, 그렇다라고 보니까 이 사람이 쉽게 여러분한테 다가가지 못한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이 사람이 어떤 사회적으로 능력이나 어떤 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 그런 거 있을 수, 있, 모르겠지만, 어, 약간, 그런, 그거 뭐지? 음. 그거, 그거, 그거. 약간 자격지심 같은 게 조금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다가갈 때 굉장히 어려움을 느낀다라고 봐. 음. 그리고 여러분 역시 누군가를 갖다가 지금 선택하기에는 여러분 상향이 좋지 않을 수 있고. 음. 여러분 주변에는요. 사람이 그래도 꽤 많이 비춰지는 걸로 봐가지고는 한두 명이 아닌 것 같다라고 봐요 한두 명이 아닌 것 같고, 지금 옆에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계속 측은덕, 측은덕 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닌가? 음,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아주 그냥 짜증나 죽겠다라고 생각, 그는것 같아요. 아, 정말 꺼져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 사람은 꺼질 것 같아. 음, 만약에 주변에 측은덕 되는 사람이 있다. 근데 측은덕 되는데도 측은덕 돼서 괴로운 게 아니라, 조금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내 의사를 표시를 하면 좀한벌 물러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이제 싫다 그러면은 뭐뭐 뭐 그런 거지 뭐뭐 뭐 자기 싫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자기 말에 따라 주길 바라고 만약에 안 따라오면은 어 그냥, 어 그냥 뭐 나중에 그런 거지 뭐라 뭐라 뭐라 그러고 그런 거예요 뭐라 뭐라 그런 게 뭐냐 라고 하면은 그냥 그뭐 그거 있잖아요 어 말로서 사람을 갖다가 조금 힘들게 한다. 어뭐 너도 그랬잖아.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어 그렇게 하고 사람 갖다가 조금 피곤한 피곤한 스타일인 것 같아. 어떻게 보면 되게 젠틀한데 어떻게 보면 되게 피곤해요. 그리고 어쩌면은 어 약간 뻥구라가 있어. 뻥구라가 있다. 뻥구라가 그래서 그 사람하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하고는 안 되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디 봅시다 사람이 더 있는 것 같아 어, 한 명은 아니지 싶다 한 비춰지는 거는 한 두세 정도 비춰져요 음. 또한 사람 근데 남자들이 거 저기 이 사람만 빼고 나머지들은 좀 그래도 괜찮은데, 음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이 관심을 조금 안 두는 것 같아.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여러분들은 쉽게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지 않는다라고 봐요. 쉽게 마음, 마음을 주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 음 시간이 걸리고,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여러분들의 연애사가 그게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의 연애사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의 세상에서 그딱 나오고 싶은 마음이 없다 어뭐 누군가를 사귀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근데 주변에 남자는 이렇게 많어음 얼핏 보이는 것만 해도 세명인데 맞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것 같아 주변에서 다 여러분들 몸매 좀 돼요? 몸매가 되지 않으면 좀 섹시하다거나 어떤 여러분들만의, 어, 좀 매력이 조금 남다른 매력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어저 주변에 남자들이 아니면 뭐, 만약이 카드를 남자가 뽑았다라고 한다면은 주변에 여자들이, 뭐, 여자들이 그런 여자가 많을까 모르겠지만, 암튼, 그런 거 같아요. 그, 어떠한 육체적인 것만을 갖다가 자꾸 원하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어 그런 건 너무 싫다 왜 매번 이렇게 육체적인 것만 어 저기 막 강조가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야 나는 육체적인 것보다는 어떠한 케미가 맞는 사람을 원하는데 어떻게 하나같이 이렇게 육체만 이렇게 육체에다가 포커스를 두는지 아우 짐승 같아서 싫다라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지 여러분들은 오랜 시간을 두고 사람을 보고서 그 사람을 갖다가 알아나가게 바라는데 너무 성급한 게 아닌가? 음 너무 성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절하는 것 같고 그런게 너무 짜증나는게 아닌가 싶어요 음 그리고 과거에 그런 경험도 있고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 음, 어디 봅시다 근데 여러분들 진짜 매력이 넘치는 것 같다 어떤 매력이냐 라고 하면은 음, 남자 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은 밤에 잠이안 오는 게 아닌가?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요. 여러분들하고의 어떠한 어 잠자리를 갖다가 막 상상하게 만드는 매력이 있는 게 아닌가?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어 다야 그렇게 그러나 그런 어 대체적으로 그런 거 같아요. 뭔가 어, 남들이 갖지 않은 어떠한 매력이 있다라고 봐. 음, 그런 게 있다라고 봐요. 선생님 저 그런 게 없는데요 라고 하면은요 뭐할 말은 없겠지만 내 <웃음> 카드상에선 그래 카드상에선 그렇고 여러분들은 그러 남자들의 그러한 어떠한 그 눈빛이나 재수치를 갖다가 빨리빨리 캐치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어몇번 말하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조금 더 인간적으로 어떠한 그 사람 대 사람으로 알고 싶은데 그 이게 그런 거예요 내가 알고 싶다고 상대방이 호응해 주지 않으면 알 길이 없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너무 서둘러서 다가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갖다가 열지 않는 거라는 거야 듣고 싶지 않아 어좀 천천히 다가오고 내게 너 그니까 육체가 보고 싶은 게 아니야 나는 네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알고 싶은 거야 라고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꾸 안 되는 것 같아 음. 많이 봅시다. 근데 주변에 사람은 많다. 어, 사람은 많아요. 음, 왜요 선생님 그러면 연화도 있고 음, 영상, 영상도 있고 음, 또래도 있고 어, 많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인기냐구나 그런데 어 연한함은 어 자꾸 나한테 얻어먹으려고 들고, 어 그래서 싫다라는 거예요. 자꾸 얻어먹으려고. 여러분들이 보니까 카드상에서도 보면 그래도 경제적으로 그래도 안정이 돼 있다라고 해요. 뭐 다야 그렇게 습니까 많은 래도 카드에서 안정돼 있다라고 하니까 안정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안정돼 있기 때문에 연안은 예 저기 막 자꾸 나한테 뭘 사달라 그러거나 내뭐 그런 것 때문에 어좀 어, 싫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너무 육체적인 것만 탐해서 싫고 어떤 사람은 너무 권위적이어서 싫다 어, 그런 것 같아 다 싫다 이러는 것 같아요. 음 어디 봅시다 제발 좀 좋은 사람 하나 나와라. 음. 맞아. 여러분 진짜 인기가 많구나 카드상에서 비춰지는 것만 해도요 한명두명한명두명세명네명 명. 한, 한 명, 명, 명. 네 명, 다섯 명 여섯 명 오마이갓 그러면은 이 사람을 하나로 놓고 보고 이 사람을 이렇게 놓고 최소 서너 명은 주변에 있는 것 같은데요 어 여러분, 여러분을 지켜주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 <웃음> 한 사람은 지켜주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야. 이 연안함은 여러분한테 어, 뭔가 자꾸 받고 선물도 받고 싶고 용돈도 받고 싶고 누나 누나 하면서 어, 그런 거 비유, 비유 맞춰주고 어, 뭐 그,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애가 또 하나 있고 또한 사람은 음 조금 나이든, 연, 연식이 되신 분도 있는 것 같아. 어, 연식이 되신 분도 있는 것 같고, 어, 어, 여긴 괜찮네. 근데 여러, 정확하게 말하면요. 여러분은요, 아직 그 누구도, 어, 고르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중요한 게 여기서. 오늘의 주제는 그거잖아. 몇 명이나 되냐라고 하면은 최소 네 명이다라고 봐요. 카드상에서 비춰지는 건더 많아. 그렇지만, 이게 카드가 한 사람의 성격을 갖다 그렇게 묘사한 것일 수도 있고, 기 때문에 어~ 최소 선너순 된다라고 봐 실질적으로 한 여섯 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암튼 음, 자 2번 카드 저기 막, 여러분을 미친듯이 지켜주고 싶은 사람은 최소 서너 명이다 어, 카드에서 비춰지는 건 여섯 명이지만 어, 조금 추렸어요 왜냐하면 하나가 두 개인 사람도 있을 테니까 연화도 있고 어, 좀 연식이 된 사람도 있고 어, 그리고 사회적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도 있고 어쩌면은 그, 이 사람 있잖아요. 어, 이 사람이 가장, 어, 그래도 개 중에 나은 게 아닌가? 어, 그 사람이 누군데요? 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조금, 어, 주변에서 그래도 공증된 사람이 하나가 있지 않을까? 어, 근데 좀 답답하고 재미없기는 해요. 재미가 없고, 좀, 어, 아까도 그랬잖아. 약간 그 자격지심이 있다고. 어, 그리고 실질적으로는요, 겉으로 보일 때는, 뭐, 굉장히 뭐, 좀 능력있고 엘리트 같다 볼지 모르겠지만, 조금 겁, 어, 소심한 부분이 있다. 잘 보세요. 어, 그 사람이, 어, 여기서 비춰진 사람 중에서 가장 나은 사람이 아닌가 싶네. 네, 암튼, 네, 이번 카드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 어,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를 뽑아주시고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를 미친 듯 지켜주고 싶어서 내 주변을 맴돌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있다면 몇 명일까요? 어디 봅시다. 몇 명인지 음음 왜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요. 아이고 여러분들은 좀 상처가 좀 있는 게 아닌가? 어. 그래서 사람을 믿지 못할 수 있어요. 음, 왜 그러냐라면 아직도 그 상처에서 여러분들이 헤어나지 못했다라고 봐. 음, 여기는 진짜, 어, 여기는 진짜, 어, 상처가 지금 진행 중인 게 아닌가? 음, 그렇다라고 봐요. 근데 왜 봤나요? 라고 하면 볼수 있지! 어, 뭐, 상처받으면 타로카드 보지 말란 법 있나요? 어, 그냥 답답하고, 어, 그리고 뭐, 혼자 있으면 좀 쓸쓸하고 외롭고 하니까 그냥 뭐넉놓고볼 수도 있지. 음, 그럴 수 있다. 왜? 어, 그리고 또또또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막 감정 기복 때문에 내가 나, 어, 내가 너무 힘들고 하니까 그냥 이큰 타로 틀어놓고 보는 게 아닌가요? 여기는요, 어, 처음부터 끝까지 내 타로를 갖다 다볼수 있어요. 일단 자기 거 뽑아 놓고 본 다음에 다풀 시청할 수도 있는 분이야. 어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은 여기는요. 마음에 미움이 너무너무 가득해. 미움이 너무너무 가득해가지고 그어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조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음, 미운 사람이 있어요. 어, 왜 밉냐라고 하면 나한테 정신적 물질적으로 데미지를 준 사람 때문에 마음의 상처도 너무 크고 어, 화가 나서 미칠 것 같고 그리고 잊어야지 하면서도 자꾸 잊혀지지 않고 내가 내 마음을 갖다가 어, 반듯하게 놔야지 그런데도 그게 안 된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 그냥 이제 뭐 뭐, 뭐, 뭐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아, 머리를 갖다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문다라고 그래야 되나? 음, 그렇다라고 봐요. 음. 아, 제가 막걸리를 한잔 했어요. 막걸리를 한잔 하고 기분이 참 좋거든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카드는 제가 까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의 이 마음이 온전히 나한테 다 전해져요. 음, 카드에서 그게 다 전해지고, 여러 그, 그 여러분들은 그런 거예요. 선생님 저는요. 어. 어이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어이 마음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가 좋은 그 좋은 마음이든 나쁜 마음이든 나의 목적이든 아니 나의 미움이든 모든 그냥 가슴에 꽉 품고 아직도 아무것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비워지면은 자동으로 채워질 것을 그그 그 마음 하나를 비우지 못했다라는 거지 이거 그거 환원의 대상과 알고 있죠 여러분. 음, 비워 버리면은 또다른 또 또다른 새로운 마음으로 차는데 지금 그게 안돼 알면서도 안 돼요. 어 미칠 것 같다라고 봐. 음. 그래서 여기는 남자가 중요하다라고 어, 보 보지는 어, 보이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음, 여기까지 뽑았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아. 음. 하... 그래도 어 저기 뭐 여러분들은 그래도 뭔가를 갖다가 해야 된다. 그렇지만 내가 서두르고 싶은 마음은 없다. 여기서 나가고 싶다. 여기서 빨리 나가고 싶다. 빨리 나가고 싶지만 어 서두르고 싶은 마음도 없다라고 그래 빨리 나가고 싶으면서 그게 참 모순 같은데 뭐라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좀 신중한 성격이야. 빨리 나가려고 몸부림치면 더 덫에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빨리 나가고 싶어도 빨리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하 실수할까봐. 실수하고, 왜, 그리고 더더욱 그런 게 뭐냐면은, 어,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아직까지 방향을 정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음, 근데 여러분, 선생님, 저는 인덕도 없고요. 주, 주변에, 어떻게 얘기할 사람도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음. 어, 그런데 어, 완전히 그렇지는 않을 거다라고 봐요 어, 왜냐하면 주변 어, 이게 누군지 모르겠어 일단 이 사람은 물음표로 일단 놓시다물음표로 음, 놓고 어디 보아요 음, 여러분들이, 어, 지금은 그래. 내가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 라는 걸 갖다가 알고는 있어. 알고는 있는데, 어디 봅시다. 누군가가 있기는 있어요. 누군가가 있기, 여러분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대, 되게 애를 쓴다. 애를 쓰고, 음 누군가가 있기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나타나지는 않아 왜 나타나지는 않냐 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그뭐 나아가고 싶다라는 어떤 확실한 그 제스처나 이런걸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 역시 어, 여러분한테 마음을 보여주지 않는다 라고 봐요. 그렇지만 누군가는 있다라고 봐요. 주변에 누군가가 있어요. 음 근데 움직이진 않아. 그게 누군데요? 라고 하면은요. 기다려 봐요. 음. 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주변에다가 혹시 말을 이렇게 여러분의 지금 이런 상황이나 이런 것들 갖다가 얘기할 사람이 있나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그, 주, 그 주변에다가 여러분들의 말을 갖다가 하는 걸 갖다가 되게 꺼려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요. 음 약해 보이는 거 싫어서 자존심이 좀 강하거든.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러한 마음을 갖다가 누구한테도 입범긋도안 하는 게 아닌가. 음 그런 거 말하고 싶고 그런 건 있어요. 이그 누구한테 기대고 싶은 마음도 있어 있지만 말하진 않는다라고 봐요. 왜냐면은어 말을 하고 싶다 하는 거 하고요, 말을 한다라고는 다른 거거든. 하고 싶다 마음을 기대고 싶다 하는 거하고 내가 마음을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아니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하고는 좀, 다, 좀 별개의 문제거든요 근데 주변에 누군가가 있기는 있다라고 봐요 음, 누군가가 있고 기회를 조금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은그 사람이 여러분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봐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 모른다라는 거지 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 아직까지는 지켜보는 상태다 라고 음, 보여져요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근데 마음이 상당히 진지하다 라고 보여요 마음이 상당히 진지하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아, 진지하거나 말거나 일단은 나는 요 별로 듣고 싶은 마음이 없네요 음. 진지하거나 말거나 어, 듣고 싶으면 그래서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게 아니라 못 온다라고 봐. 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별로 이렇게 그 사람이 진짜 마음이 없으면 요 눈빛에 나와요. 눈빛에 나오기 때문에 이게 누울 자리를 벗고 다리를 뻗어야 되잖아. 어 근데 선생님 저 솔직히 요 누구한테 기대고 싶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었는데 그 사람이야 눈치가 없어요. 어, 주변에 눈치 없는 사람 하나 있어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 짜증나는 걸 있어. 지, 그런 거 있, 있잖아. 사인을 주는데 못 알아먹는다 그래야 되나? 지금이야, 지금. 지금 네 어깨가 필요한 거야. 근데 왜안 나타나냐, 이거지. 그냥 멀뚱멀뚱 그냥 소, 소가 눈을 꿈뻑, 꿈뻑 하듯이 그러고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답답해 죽겠다라는 거지. 아휴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눈치가 없어요, 더럽게. 음.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거야 내가 굳이 얘한테 아는 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솔직히 그래요. 나비가 지가 날라와야지. 어. 그 까, 까일 때 까이더라도 한 번쯤은 날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까이면 좀 어때? 한번 날라와 보지. 왜안 날라와? 음. 그런 거 같아. 근데 그, 이제, 그 사람도요. 여러분한테 어그 뭔가 재수치료를 취하려고 노력은 해요. 근데 여기는 그 사람하고 될것 같네. 잘하면. 아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속단하기 일러. 이 다음의 카드가 더 필요해. 다음의 카드가 더필렇게 기다려봐요. 여기는 어디 봅시다. 아 여기는 잘하면 잘하면 그 사람하고 될 수도 있겠다. 어 잘하면 그 사람하고 될수 있겠다. 아니면 그 사람이 아니면 다른 사람 둘중 하나야. 어, 그 사람이 용기를 내서 나와서 어, 여러분한테 얘기를 할 수도 있겠다라고 봐요. 음.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그 맛집도 가고 어, 좀그 어, 어, 사람하고 좀 음, 문화적인 생활을 갖다가 함께 할 수도 있겠다. 어, 다야 그렇겠습니까? 어, 다야 그렇겠습니까? 많은 그럴 수도 있겠다예요. 그런다가 아니야. 음. 여긴 누가 있어. 어, 진짜로. 1, 1번, 2번 카드하고 좀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사람하고 아니면 한 번이라도 어디 밥 먹으러 다녔다던가. 밥이나 어떠한 저녁을 같이 했다던가.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 사람하고, 음. 어쩜 그, 지금 이 사람이 그 사람 같은데요? 그 눈치 없는 사람? 음. 사람 좋아요. 어, 괜찮아요. 저, 여러분한테 진심인 거 맞아요. 음, 진심인 거 맞고, 그 사람이, 멀뚱멀뚱 보고 있다가, 어, 멀뚱멀뚱 보고 있다가, 그래도 여러분하고 어떠한, 어, 진실한 어떠한 소통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 여러분도 거기에 흔쾌히 응하고, 해서 이 사람하고 뭐 맛집도 다니고 그러면서, 어, 맛집도, 어떠한 그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라고 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계속 이 사람하고 계속 갈 건지 아닌지를 갖다가 고민하, 어, 고민하는 게 아닌가 싶어. 어, 왜 고민하는지 그건 나도 모르죠. 어, 고민한다라고 봐요. 어, 계속 어, 이 사람하고 인간적으로 계속 나가도 되는지 아닌지 어. 고민하는 게 이게, 이거 이거 지금 보여요? 고민하는 게세 개나 나온 거 왜지요? 음. 이 사람이 여러 이이 이, 이, 이 사람이 여러분을 마음에 들어하는 건지 여러분이 이 사람을 마음에 들어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간둘중 하나는 이 사람이 마음에 든다라고 봐. 음 고민하다가 이거 이거 잘 되는 것 같은데? 음 여기는 잘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하고 다야 그렇게 쓰니까.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 아는 사람 같은데? 음 이게 왜그 이게 왜지 잘 되는 거 같다가 갑자기 어. 잘 되는 거 같다가 갑자기 왜? 음. 고민을 한다. 어, 이거 이게 이게 무슨 일이지? 어, 잘 나가다가 잘 나가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는 게 이렇게 많이 떴어요. 고민이 고민하는 게 이렇게 세 개나 떴어요, 이 사람하고. 그래도 이 사람하고 어느 정도 진솔한 대화를 갖다가 나눴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사람하고 뭐, 어, 뭐 식사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응. 근데 갑자기 이렇게 나온다라고 봤으면은, 이 사람이 여러분 마음에 안 들었나? 음. 응? 이 사람, 어, 왜, 왜냐고 하면은, 이,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을 갖다가, 여러분이,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어, 뭐지? 뭐, 이렇게,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소개하기가 조금, 어, 싫었던 게 아닌가? 왜 그러냐라고 하면 아직 여러분들한테는 산적한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을 갖다가 그 오픈하기가 조금 힘들어 힘들지 아니하겠는가? 아니면 아니면 둘중 하나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 이 관계를 갖다가 끌고 나가기 힘들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어 그래서 이 관계가 갑자기 어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게 이게 떴나? 어. 이 문제가 바로 이건가? 여러분들이 어. 그런 그럴 수도 있고, 어. 아무튼 그거예요. 이 사람하고 이 관계를 갖다가 오픈할 수가 없었다. 주변 사람들한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어떤 경제적인 문제도 있었고, 아니면 이 사람을 갖이 사람하고 여러분이 사기. 수 없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라고 봐요 어, 사귈 수 없는 사람 음 다야 그렇겠습니까 많은 음. 아, 음. 왜요? 라고 하면 아 차마 말 못할 게 있어서 음 다야 그렇겠습니까 많은 개중에는 개중에는 진짜 개중이에요 진짜 개중 어 진짜? 진짜로 진짜로 음 저기, 막, 팔촌 안에 들어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음, 그래서 이 사람하고, 그, 뭐, 알고 봤더니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출생의 비밀. 이게 몇이나 되겠어요. 암튼, 아유, 그니까, 흐라지 않은 케이스니까 접읍시다. 접어, 접어. 암튼, 어, 하여간, 이 사람하고 오픈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 어, 이 사람을 사랑하면서도 놓아야 됐던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게 사랑의 상처를 갖다가 안았다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갖다가, 어, 미친 듯 지켜주고 싶은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 아닌가. 음, 아직 뭐 헤어졌다 어땠다 라는 소리는 안 나오지만, 음,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러면 더 이상, 어, 갈수 없는 이사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닌가 이 사람이 여러분을 갖다가 어, 사, 어 저기 막 미치도록 지켜주고 싶어한다라는 거죠 안쓰럽게 바라본다라고 어, 봐요 네 3번 카드 어 저기 막 리딩을 여기서 마치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4번 카드를 뽑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를 미친 듯 지켜주고 싶어서 내 주변을 맴돌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있다면 몇 명? 하지 보자, 몇 명인지. 아, 아 내가 가끔씩. 가끔씩 아 이거 보면 안될거 봐서 문제라니까. <웃음> 이게 무슨 뜻이냐고. 그럼 3번 카드요. 어 있다가 진짜 희겁했어요 음. 왜요라고 하면 와 진짜 3번 카드를 4번 카드 에서 얘기해도 돼? 아 <웃음> 씨. 아니길 바래. <웃음> 아무튼 <웃음> 이게왜선생님 지금 4번 카드를 보란 뜻인가요? 아이 그게 아니라 아니 리딩을 하는데 글쎄 사촌지간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웃음> 미친 거지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몇이나 되겠어 근데 갑자기 그게 확 카드에서 떠올라오니까 떠 내가 되게 막 깜짝 놀랐지 암튼 자 그럼 4번 카드 응. 저 오늘의 주제가 뭐죠 음 응. 나를 미친 듯 지켜주고 싶어서 내 주변을 맴돌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있다면 몇명몇 몇 명인가 어디 봅시다 여기는 음 여러분 혹시 제외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뭐 저기만 뭐, 내 시청자 분들은 어 반반인 것 같아 극극 극렬이 갈리는 것 같아 반은 제는 아제제 알러지가 있거나 아니면 제 바라기 어, 만약에 제를 바라셨던 분들이 이걸 뽑았다면은 진짜 어깨춤을 동실동실 쳤을 수도 있겠네 어, 왜 그러냐라면 어, 여기는요. 과거의 남자도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싶어 한다라는 거지. 음. 어왜 그러냐라고 하면 요 이거는 그런 것 같아. 둘중 하나 아니면 둘 다일 수도 있고 마음에서 내려놓지 못했다라고 봐요. 어, 마음에서 내려놓지 못했다. 음. 혹시 제해 알러지 있는 사람이 이걸 봤다면요. 그냥 재미로 보세요. 음. 그 사람이 못 내려놨을 수 있잖아. 여러분이 싫으면 그만이지 뭘. 음. 자그 사람이요 누군지 모르겠어 아직까지는 이제 그 꿈을 갖다가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네 그 꿈이 뭐냐 라고 하면 여러분들하고 알콩달콩콩콩콩 하는 꿈을 갖다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런데 음. 여러분도 과연 그럴까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여러분들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게 뭔 뜻이냐라고 하면은요 여, 어, 반반이야 어,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어요 어, 오면은 죽여버린다라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봅시다 어디 어, 진짜 어느 쪽에 속하는지 그 사람이요.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헤어져 있으면서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 더둘중 어, 하나다라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더 분명해진 사람이 있, 있는가 하면 더 분명해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을 다시 갖고 싶은 사람? 음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이게 다시 갖고 싶은 게 이게 진짜 긍정적으로 다시 갖고 싶은 건지 아닌지 그거는 조금 어, 모르겠어요. 음, 아니면 이게 두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자꾸 이게 저지먼트 카드 뜨는 걸로 봐가지고는 이거 옛날 사람 같은데 음, 어, 한동안 안 한동안 그안 나타났던 사람 한동안 안 나타났던 사람이다 라고 봐요. 그게 누구냐 라고 하면은 이 여기는요, 어쩌면은 어, 부부였을 확률이 조금 높아. 음, 그냥 만약에 만약에 부부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그냥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일 어, 수도 있고 무엇인가를 갖다가 약속했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음, 뭐 함께하기로 약속했던, 근데 함께하기로 약속했는데 왜, 헤어졌을, 왜 헤어졌을까? 어, 뭐 뻔하지 뭐. 뭐가 뻔한데요. 그런데 저는요, 글쎄.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것 같아. 그뭐 돌아오고 싶어한다.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좋아한다. 뭐 어쩐다, 저쩐다 해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포지션을 갖다가 고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음. 왜 그런데라고 왜 그런데요라고 한다면은 뭐그예그그 예, 그, 그 말이 그런 말이 있어요. 먼 길을 달려봐야 말의 힘을 알고 사람은 오래 사귀어봐야 그 사람의 인간 인간성을 안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누가 뭐 과거의 남자든 지금 현재 주변에 있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조금 두고 보자라고 하는 어떠한 여유가 좀 있다라고 봐. 음 여유가 있다 두고 보자. 왜 그러냐라면요. 여러분들은 지금 아직 뭐뭐뭐뭐 뭐, 뭐, 뭐, 뭐 이런 게아 죄송해 말 더듬어서 어 그런 게 있어. 어, 이, 어, 1, 2, 3번, 그니까, 3번 카드, 1, 2, 3번 카드와 다르게 여긴 조금 여유가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런 것 같아. 뭔가 뭐, 쫓기는 게 없다 그래야 되나? 음, 좀 마음에 쫓기는 것도 없고 여유가 좀 있다라고 보여요. 맞아요. 이 카드에서는 여러분의 여유가 묻어나요. 어, 누가 주변에서 여러분을 좋아하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할 일을 갖다가 꾸준히 해나가고 있다라고 보는데, 음, 카드에선 그래요. 굉장히 어, 그 안정감 있다 그래야 되나? 여러분의 에너지가. 암무튼 음, 맞아요. 그 여러분의 일을 갖다가 그 성실히 해나가면서 그 주변 사람들을 갖다가 잘 이렇게 뭐랄까 그 배려를 배려를 해주고 있다 그래야 되나 음 음 그래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어, 여러분을 갖 어, 지켜주고 싶어서 어, 그것도 미친 듯이 그러는 것 같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요 마, 지금요 생각이 너무 많아요. 생각이 너무 많다는 까 무슨 뜻인가요? 하면은 이 사람이 여러분을 갖다가 떠나갔을 적에는요 어, 뭔가 이성 이성적으로 문제를 갖다가 만들었다라는 거지 이성 문제. 이성 문제를 만들어서 떠나갔다라는 거죠. 근데 이 떠나가 보니까 여러분들만의 이 정도의 그 에너지를 가진 사람을 쉽게 만날 수 있을까? 지금 4번 카드는 굉장히 안정적인데, 음, 제가 마음이 되게 편해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읽을 적에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이 좀 음, 생각이 좀 많아진다라고 봐. 음. 솔직히, 이런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는 않거든? 응, 음, 쉽지는 않아요. 어.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하고 좀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그거는 이 사람 마음이고 여러분이 나누고 싶어야 나누는 거 아닌가? 음, 이, 이게, 이 카드의 흐름상 볼때 여러분이 과연 이 사람하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싶을까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의 성격이요, 참 좋아요. 어, 이 카드상 볼때 여러분 성격 참 좋다라고 나와. 그게 뭐, 이렇게 뭐, 그, 뭐, 그냥 가식적으로 좋은 게 아니라, 여기 진짜 서, 성격이 참 좋다라고 나와요. 음. 지킬 것 지킬 지킬 것 지킬 줄도 알고, 응 음. 그리고 주변 사람들하고 대인관계도 굉장히 좋고, 응쓸땐 음. 쓰고 베풀 땐 베풀고 또 일할 땐 일하고 인생 참 멋있게 사네, 음 인생 멋있게 사네. 자기를 가꿀 줄도 알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연락이 올것 같은데요. 연락 벌써 연락이 온 사람이 또 있을 것 같고, 음. 그런 것 같아. 이 사람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싶어서 진짜 미친듯 지켜주고 싶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지가 지킴을 받고 싶어서 그런 건지 그건 잘 모르겠네. 어, 그건 잘 모르겠고 이 사람이 어, 조금 망설일 수 있다라고 봐. 뭘 망설이냐라고 하면 야 이건 네가 망설일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둘중 하나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오려고 하면은. 음, 둘중 하나 내려놔야지. 그럼 내려놓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그 사람이 참그래 정말 여러분한테 돌아오고 싶다 그러면은요. 정리할 거는 딱 정리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일정 기간을 갖다가 자기를 자숙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근데 지금 정리가 안 됐단 말이지. 정리가 안돼 제대로 안 되고서 지금 얘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느 걸 정리할까. 이게 말이 말이야, 방구야. 어, 이거, 이거 기회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그런 거지. 정리를 하려면 이제 진짜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싶다면 자기가 진솔하게 행동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요즘에 남자들이 왜 이렇게 남자답지 못한 사람이 왜 이렇게 많지? 음. 그러니까 그거죠 만약 여러분들에게 아웃되면 자기가 돌아갈 자리를 만들겠다는 이런 얄팍한 이런... 씨. 그거 아닙니까? 응? 왜,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음, 응. 여러분들이 과연 이 사람을 받아줄까? 왜냐면 요왜이 사람이요 여러분들 갖다가 미친 듯 지켜주고 싶은 게 여러분이 아닐 수도 있어 그럼 그게 뭔데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돈을 미친 듯 지키고 싶은 거지 음. 뭐 이런 뻔뻔한 인간이 다 있을까 몰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음. 이 사람은 계속 고민해 어, 왜? 아니 왜 지가 고민해? 음, 왜 지가 고민하지? 진솔한 대화가 도대체 무슨, 무슨 진솔한 대화냐는 거야, 도대체. 어이, 어이가 없네. 그치. 여러분이 안 받아주겠다 싶어요.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성격상 이 사람한테 꺼져! 이렇게 말하, 말하기보다는, 어, 그냥, 음, 그래. 근데 나는, 나는 조금 생각이 틀린데,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이렇게 들이대, 들이대 하는 거지. 음. 그니까 러아 그러지 말고 누가 그러니까 좀나좀 다시 한 번만 생각해줘 나 그러고 저기 막 야, 저기 막 해미 해미 진짜 급해서 그런데 어너 아니면 말할 데가 없다 나나 나 진짜 어돈좀 빌려줄래 이럴 수도 있어요 어, 돈 빌려달라고 오는 것수도 있어 여러분한테 음, 여러분들이 애써서 모은 걸 갖다 빌려달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으신데 어, 저기 막 안 빌려주겠다 싶네. 어 부질없다. 어 부질없다. 빌려달라는데 여러분들이 안 빌려주는 것 같아. 음 그건 좀 곤란하고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막속막 막 악을 쓰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아니라 어, 철새야 너랑 나랑은 헤어졌잖아. 너너 어, 너. 니가 나를 갖다가 미치듯 지켜주고 싶은 건 뒤따뜻다 고마운데 나는 니가 아니어도 어, 미치게 지켜줄 사람을 갖다가 원한다면은 난 찾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미안해. 어, 한번 너가 나를 지켜줬잖아. 뭘두 번씩 지킬라 그러니 그치? 뭘두 뭘 번씩이나 시켜. 너의 지킴은 이제 충분히 받아봤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이 지켜줘도 돼. 너는 니거나 네 지켜 그러는 게 아닌가 모르겠다. 어, 아무튼. 응, 음, 그런 것 같아. 여러분들이 이 사람 갖다가 그, 그리고, 철수야, 철수야, 나는 솔직히 지금이 너무 좋거든. 나, 음, 그리고 지금처럼 내인생에 편안한 적이 없었어, 철수야. 그니까, 미안해. 음, 지켜주고 싶은 마음은 참말로 고맙다. 그렇지만 미안하다. 응, 음, 응, 음, 가, 빠바이. 이러는 것 같아요. 응, 음, 마 응. 음. 그런 것 같아. 음. 어디 봅시다. 음이 사람은요 여러분한테 뺀지 맞았다 라고 봐요 뺀지 맞았는데 아, 참 안됐다 왜요 라고 하면은요 음. 돈이 너무 없어, 돈이 너무 없으니까 뺀지마저도 이 여러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야 이런 삐리리야너 이런 진짜 뭘로 골라 뭘로 맞고 싶어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얘기한 것 같아, 차분하고 좀 당당하고 반듯 짠 이렇게 탁손 보여요, 탁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 좀. 그래도 그래도 한 번은 봐주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 대기 중인 게 아닌가? 근데 네, 저기 만 어떻게 하시고 싶으신데 음, 어떻게 쓰면 좋겠냐라고 하면은요. 저는 솔직히요. 글쎄 조금 더 두고 보세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이 그 깨끗하게 정리하지 않았어. 이거 봐요. 이거 봐. 이게, 이게 지금 몇몇 몇 개나 나오는 게 보여? 이게? 또 어딨어? 또 어디서 나왔어? 아 여기 또 있네. 어. 이게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게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조금 더 주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이 사람은 진짜 여러분하고, 내가 솔직히 이 사람의 의도가 너무너무너무, 어, 빤 보여. 왜 그러냐라면, 이게, 이게, 이것도 두 개, 이거, 이것도 이렇게 많이 나왔지만, 이것도 이렇게 두 개씩이나 나왔어요. 이거 이거 하고 음, 어딨어. 어딨어. 어딨어. 어, 이게 두 개나 나왔어요. 어,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요. 여러분한테 금전적인 지원을 갖다가 받고 싶어하는 게 아닌가. 왜요? 그러면 어, 그지예요. 어, 미안해. <웃음> 그지예요. 어, 그래서 그래서 지금 여러분한테 뺀지 맞았는데도 안 가고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라고 막, 이 사람이 그짓 꼴이 됐든 안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왜 그러냐면 은 저쪽을 정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노할까 봐 지금 아 완전 쫄아있어. 어, 여러분들이 아직 노하지 않았나 봐요. 음. 선생님께서 노했는데요. 라고 하면은요. 그럼 잘하신 것 같고요. 만약에 노하지 아, 설마 그럴까요? 라고 하면 좀 지켜보세요. 어, 좀 지켜보면 나오겠지. 어, 왜요? 라고 하면은요. 음. 어... 이 사람이 아직 정리가 안 됐다는 게, 이, 이세 카드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 세 카드에서 알려주고 있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거 있잖아요.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조금만 더 지켜봐라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너무 섭, 뭐 저기, 막, 여러분들이, 저기, 막, 성격이, 뭐, 이렇게, 그, 이, 이런 이 이런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좀 인정 어 약간 그 인정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예정을 생각해 갖고 확못 끌어내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두고 봐라. 조금 더 두고 보면은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나올 것이다. 음, 아, 좀 나올 것이고 어 그러면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은 주변 사람을 통해서 좀만 알아봐요. 어. 아 저기 막그 주변 사람을 통해서 알아보면은 음, 이 사람이 그이 저기 닫은 쪽이 정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수 있겠다. 카드에서는 아직은 완전하게 정리가 안 됐다라고 나와요. 그 사람이 정리가 안된 걸로 나오니까, 어 음, 저기 막 조금 더 지켜봐라. 음,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조금 사면 초과에 놓인 게 아닌가 싶어요. 음 그러면은. 자 카드 내용에서 어, 카드 제목에서 보면 미친 듯이 지켜주고 싶은 사람은 바로 전 남친이겠다. 근데 전 남친이 지켜주고 싶은 거는 아마도 여러분의 돈이 아닐까 싶네. 암튼, 어, 저기, 뭐,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어, 그러니까 좀더 지켜보라는 거지. 설마 제 카드가 백퍼로 다 맞는, 다 맞지는 않겠죠? 어, 어, 그러니까 좀 지켜봐라. 도와주고 싶더라도 지켜보고, 노하고 싶더라도, 어, 지켜봐라, 이거예요. 틀릴 수도 있잖아. 음. 자, 4번 카드 리딩 시청해주신 분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